앞에 보세요. 예, 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 박스에 제가 이제 머시 뭐 중한지 해가지고 핵심 질문을 써드렸는데, 그죠? 요즘 맨날 듣는 질문이 답이 어딨니? 답 옆에 다 써놨어, 거기다가 써놨어. 답이 문제가 아니라 해설이 문제죠. 해설.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책안 봤대. 책에 답다 써놨어.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A 보세요. A 자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개발을 했대요. 자그 동네는 뭐가 들어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춘다. OX 오죠 뭐 얘기야 오지. 근데 아까 나왔던 거 지상경계를 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도시개발 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두개 밖에 안 돼요 자 이거 맞는 거죠 맞는 거자 두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지적도에는 자 좌표가 들어가요 거리가 들어가요 거리가 들요이 거리는 지적도에 거리는 지적도에 그죠 근데 모든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지적도에 들어간다 ox 오 맞죠 C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 지적도에는 제명 앞에 끝에 끝에 자 수치라고 적어요 좌표로 적어요 좌표로 적어 왜틀린지 아시겠죠 끝에 좌표로 정는다 그죠 그다음에 도각선 오른쪽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 도면으로 증명할 수 없음 이거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부죠자 네. 우리 요약집 6페이지 자 펴보세요 요약집 6페이지. 자, 요약집 6페이지에 A, B, C를 봤습니다. C, 됐죠? 자, 그 다음 앞에 7판 보세요. 자, D 보세요. 경위의 측량 방법. 딱 보는 순간 미술 시간, 수학 시간. 수학 시간이에요. 경계점 좌표 넓부 경위의 측량 그 동네에요. 그러면 전자면적이에요? 좌표 면적이에요? 좌표, 면적, 계산, 기의 법이에요. 법, 좌표, 면적, 계산법. 근데 전자면적 측정기, 그럼 틀렸지? 전자면적 측정기는 지적도나 임야도 지역에 들어가죠. 소유가 틀린 거예요.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맞아요. 네,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정한다. 맞죠. 자, 지적확정측량이란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밖에 개발사업 등등등 이런 걸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할 때 그때 하는 게지적측량을지적확정측량이라 그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확정해라. 개발하면 확정이라 확정측량 맞는 거죠. 다음 자 앞에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 필지별로 소지지면 경자 조사측량에서 등록한다. 맞아요. 예.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 이동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한대. 직권을 하면 자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맞아요. 자,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부에두들이 하면 읍면동 맞죠 시도별로 한번 틀리겠죠 예 다음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표를할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해서 자 승인받을 아니죠 이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시도사 승인받는 거세 개도 있죠 뭐 있어요 반지 축 반지 축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첩은 거기서만 승인 나와야 딴 데는 승인이 없어요 예틀렸어 다음 소관청은 토지 이용 토지 이동 이동 이동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자 지번 지번 면적 경계자표 그러면 토지 이동 계획을 토지 이동 조사 현황 현황 조사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죠 틀렸어요 다음 지번 지목 면적 경계자표 자 토지 이동 이 있으면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자결정을누구 한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죠 만약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저, 틀렸죠? 예, 직권으로 할수 있다. 저, 이 직권으로 하려면 계획이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었어요 이만하면 이제 슬슬 외울 때 됐어, 이제. 예. 자, 넘어갑니다. 예,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이래. 최종란에 최종 토지에 인접됐대요. 어떻게? 종 덜려. 본번이다, 부번이다. 본번이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 여러 필지. 이것도 본번이죠. 그래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 부여할 수가 있다. 맞죠? 다음,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 전지번으로 하고, 자, 나머지 필지는 본번, 다음 본번,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자,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래야 돼요. 여기 틀렸어요. 합병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합병 전필제 건축물이 있어서 그쪽 건축물 위치인 집원을 어떻게? 신청. 신청하면 하야 한다요? 신청하면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신청하면 부여해야 한다. 그죠? 렇 신청 안 하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신청하면 해줘야 된다. 자, 소관청이 집원을 변경한대요. 그러면 시, 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돼요? 일부도 돼요. 전부도 일부에 대해서 집원을 새로 부여할 수가 있다. 이게 집원 변경이에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 준공되기 전에 집원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 준공 전에 집원 부여할 때 집원별 조서에 의한다, OX. X. 그럼 이 집원별 조서 뭘로 바꿀까? 사업 계획도. 사업 계획도. 좀 전에 봤어요? 사업 계획도예 아직 계획이니까. 아직 준간안 됐으니까. 자, 축첩 변경. 축첩 변경도 집원을 새로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인접지에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OX. X죠. 왜? 도시개발. 도시개발은 뭘 붙인다? 본본 붙인다. 그래서 도시개발 방식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지에 부본 붙이는 건 신규등록이에요. 완전 딴 얘기죠. 이거 그렇죠? 틀린 질문이에요. 다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집원을 부여할 때 행행행행행. 행, 행, 행. 도시개발 완료에 따라 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개발지역의 방법을 준용한다. 행행저지축행이죠 네. 자, 소관청은 집원 변경사로 결번이 생기면 어떻게 요 결번대죠. 결번대죠. 결번대죠. 예, 연구부전하죠 결번이 생겨 있는 게 어떨 때예요? 토지를 합쳤대. 합병했거나 아니면 도시 개발을 했거나 또 지번 변경했거나 또 축척 변경했거나. 그럴 때는 본번만 골랐으니까 나머지는 결번 된다고요. 그럴 때다 결번대장에 적고 연구부전합니다 다음 자 앞에 보세요 자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면 어떻게 돼요 주된 용도 주지목 주종의 원칙 맞죠 자 일시적이면 지목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자 ox 뭐라고요 뭐라고요 5조 예, 일시적이면 안 바꾸지 X 그럼 다하는거 그냥 예 현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몇분 이해 못했는데 지금 <웃음> 자, 이거 변경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이승이. 영구적일 때바꿔야지 상시적으로 이용한데요 벼, 연, 미나리 왕거로 주로 재배하면 아, 아. 답이죠. 그죠 네. 농지 이런 거 없어. 답이죠. 자,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초지는 뭐예요? 목장. 초지, 목장 용지. 주거용 건축물은 네. 대로 한다. 자, 맞아 틀려요. 네. 틀렸지. 와, 앞에 목장이라니까그니까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가운데 와 붙었잖아. 와. 와 붙었으면 앞에는 목장인데 뒤에는 되잖아요. 그니까, 러 뒤에만 보고 깜빡 넘어가. 앞에 초지 못 보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앞에는 목장이에요. 뒤에는 대구요 음. 자, 이 보시면, 온수약속으로 일정한 장소로 운송. 운송하면 광천재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했죠. 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부지와 같은 거 의료시설부지는 공장용지. 공장 안에 들었으니까. 그죠? 공장용지. 다음,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점포. 뭐야, 점포. 대죠.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이죠 왜입니다 접속된 정원도 대 대죠 그렇죠? 네. 주차장법 규정에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도로 도로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그럼 이건 도로가 돼야죠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 설치된 인근에 인근에 설치했으면 독립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따로 따로 만들었다고 그럼 이건 주차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차장 그냥 부설 주차장이면 주차장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거는 인근에 이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자동차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그 부설 부지는 네? 주유성재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왜 공장 안에 있잖아 공장 안에 있으면 주유성재에서 제외됩니다 음. 다음 녹지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 묘지공원 묘지공원 묘지공원 묘지, 묘지. 공원 아니라 묘지죠 경부고속 철도 건축된 역사, 역사 철도 형지, 서울 역사, 용산 역사 철도 형지에요 네. 물건을 보관 저장해 독립적 설치한 보관시설 부지는 창고 형지, 독립적 보관시설이니까 창고 형지죠. 용수 배수를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수로는 국어, 소규모수로는 국어죠. 제방은 방조제, 방조제. 틀렸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 국어 국어 이 소규모가 빠진 마천이 돼요 예. 자 도시공원법 결정 곳에 묘지공원에 납골당 묘지 묘지 납골 납골 봉안시설 묘지 묘지 그죠 예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대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봉안시설 이게 납골당이죠 예 여기까지는 묘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진 대, 네, 그래야죠. 틀렸죠? 네, 뒤쪽이 틀린 거예요. 학교용지, 공원종용지등 다른 지목으로 는 토지 안에 유적구적 기념물은 사적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했랬죠 주된 지목으로 가져야 돼요. 네. 자, 실외, 기능교육장 같은 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 잡종지. 폐차장은? 잡종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야영장? 어 잡종지 나오프했어 지금 애양장은 <웃음> 유엇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항무지는 임야 임야 그러지 임야. 임야. 임야 임야 그죠 습지 임야. 수림지 임야. 중림지 임야.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임야. 습지 항무지 갈대밭 어안 속았어 갈대밭 자 지적도 임야도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자 부호로 한글 자씩 쓰죠? 공원은 공이에요? 공원은 원 아니야? 아니에요. 원은 뭔데? 유원지죠. 예, 유원진 유예요원원 원. OX X 틀렸잖아요 자, 대지권 등록부 공유전명 뭐 지목이 있어 없어? 지목이 없죠. 자 OX 오, 뭘 애기야 오지 없대잖아 없대잖아 오죠. 예. 그럼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정식으로 쓰고 지적도 임야도에 약식수 딴데안써안써 끝나요 딴데안써안써 안 써. 그죠 경계점 좌표등록에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런데 없어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 거이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다음 앞에 보세요 네. 지상 경계 전뚝이나 담장이나 구조물이다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맞죠 지상 경계니까 도상 경계는 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지상이 땅바닥이니까 손못 그리니까 자 해면 수면에 접했다 그러면. 최대 만조, 최대 만수, 평균 만조 틀렸죠? X.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를 경계를 설정하는데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다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구의 경계를 결정할 때 분할한대요. 도시개발 사업일에 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도, 판사, 공간, 걸칠 수 있다, 있다. 틀렸죠? 예. 자, 지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소재 집은 있어요? 소유자 성명 있어요? 성명이 어딨어? 있어, 성명 없어요? 예, 축적이 있었어요? 축적 없어 잡혀 있어요? 있어 잡혀 있어 소지지면 경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목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그쵸? 사진 파일 있어요? 예. 위치 설명도 있어요? 예. 있어요? 자 지금 잘못된 거 서명 달인하고축적이기 <웃음> 잘못했지 그죠그 예. 다음 도시개발사업을 완료되요 지적확정 측량하는 경계 경계는 자, 현황대로 맞아요? 현황대로, 그죠? 사업계획 다 다르면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르면 통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X죠? 통제할 필요 있다. 현황대로 조심하세요. 자, 면적은 토지장, 임야장. 맞아요? 토지장, 임야장의 등록상 맞죠? 자, 경, 위, 의, 측량. 딱본 순간 미술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 수학시간은 전자예요? 좌표예요? 좌표, 좌표. 틀렸죠?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 측량해요? 다 측량해?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맞죠? 요때는 예, 필지마다 면적을 정해야 된다. 그죠 요다 슬쩍 합병이나 지목변경 넣는단 말이에요. 찾아야 되라고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한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정한다. 맞죠? 예. 다음 축척이 1200일에, 1200일에 그럼 최소가 1회에 0.1이에요. 1이지 1, 0.1 뚫었죠1 미만이면 1로 대장에 등록합니다.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해서 결정한다 네. X, X, X. 자, 축척이 1 2 0 0분의래요 그러면 748로 끊어야 돼. 근데 뒤에 551은 어떻게? 네. 네? 어떻게? 올려요? 네. 그러면 740. 예? 네. 네? 네. 뭐라고요, 지금? 네. 다시. 이거 어떻게 해요? 자 748.5잖아 어떻게 8뭘 어떻게 하냐 여기 끊고 5잖아요 앞에가 짝수잖아요 747.5는 어떻게 748 그죠, 7, 7. 7, 4, 8. 그죠? 네, 다시 748.5는 어떻게 51 어떻게 74 오 1이잖아. 이은 어떻게 해요? 9가 돼요. 9, 9, 9. 7, 4, 9에요. 됐어요. 예, 다시. 7, 4, 8.5. 5, 이거 어떻게 해? 5, 1을 어떻게 해? 예? 7, 4, 9. 7, 4, 9가 돼야죠. 이 5, 5, 1부터니까 여기서 끊는 줄 알아. 여기로 안 됐다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1200이라고 했잖아. 1200이니까 여기서 끊고 뒤는 다 통으로 올려줘야죠. 5보다 크잖아요. 5보다 크잖아요. 예, 그랬더니, 뭐, 이육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속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치사하기 이중으로 속였어요, 지금. 이 1200이니까, 7사9로 넣어야지, 7사 틀렸죠?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하면 세부 측량 해요? 세부 측량. 할 필요가 없어. 자, X가 되겠죠. 다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그, 요약지까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진도도 문제 미리 좀 풀어오세요. 예, 저, 저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